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차탈 때 조심 조심. 안전벨트를 매요! 자, 이제 출발! 차를 타면 안전벨트 꼭 매기! 차가 갑자기 서거나 흔들릴 때 보호해줘요! 이야, 신난다! 저런 저런 위험한데? 밖으로 손이나 머리 내밀지 않기 쌩쌩 달리는 자동차가 옆을 지나가니까 위험해요 <웃음> 너무 웃겨 <웃음> 정말이야 <웃음> 조용히 해야해 차 안에서 꽥꽥 소리 지르거나 장난치지 않기! 운전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돼요! 내가 먼저 타야지! 같이 가! 밀치면 어떡해! 버스는 차례차례 줄 서서 타기! 우왕좌왕 달려들면 넘어질 수 있어요! 위험해! 신호등 잘 보고 건널목 건너기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는 거예요 인도로 다녀야 안전해 가지 말고 인도로 걷기. 찾길은 자동차가,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아 위험해! 아 깜짝이야. 골목이나 구분길에서 뛰지 않기. 자동차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와, 자동차다! 공놀이는 차 길이 아닌 운동장에서 하기. 차 길로 굴러간 공을 잡으려다 자동차에 치일 수 있어요. 넘어져도 끄떡 없어.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랑 보호대 꼭 하기! 수러지거나 부딪혔을 때 몸을 보호해줘요. 저건 뭐지? 아야! 잘 보고 다녀야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걸을 때 조심하기! 앞을 잘못 보고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수 있어요. 길을 걷거나 차를 탈 때에도 조심조심 안전을 지켜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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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신난다! 저런 저런, 위험한데? 차 밖으로 손이나 머리 내밀지 않기! 쌩쌩 달리는 자동차가 옆을 지나가니까 위험해요! <웃음> <웃음> 너무 웃겨! <웃음> 정말이야!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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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차례차례 줄 서서 타기 우왕좌왕 달려들면 넘어질 수 있어요 빨리 가야지 위험해 신호등 잘 보고 건널목 건너기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는 거예요 인도로 다녀야 안전해. 찻길로 가지 말고 인도로 걷기. 찻길은 자동차가,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아, 위험해! 아, 깜짝이야! 골목이나 구분 길에서 뛰지 않기. 자동차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어, 조심해! 와, 자동차다! 공놀이는 차끼리 아닌 운동장에서 하기 차길로 굴러간 공을 잡으려다 자동차에 치일 수 있어요 넘어져도 끄떡없어.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랑 보호대 꼭 하기. 쓰러지거나 부딪혔을 때 몸을 보호해줘요. 저건 뭐지? 아야, 잘 보고 다녀야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걸을 때 조심하기. 앞을 잘 못보고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수 있어요. 길을 걷거나 차를 탈 때에도 조심조심 안전을 지켜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찾딸 때 조심 조심 안전벨트를 매요 이제 출발! 차를 타면 안전벨트 꼭 매기! 차가 갑자기 서거나 흔들릴 때 보호해줘요! 이야, 신난다! 저런 저런 위험한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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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지 말고 인도로 걷기 찻길은 자동차가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아, 위험해! 아, 깜짝이야 골목이나 굽은 길에서 뛰지 않기 자동차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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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안전해. 차길로 가지 말고 인도로 걷기. 차길은 자동차가,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아, 위험해! 아, 깜짝이야. 골목이나 구분길에서 뛰지 않기. 자동차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어, 조심해! 와 자동차다! 공놀이는 차끼리 아닌 운동장에서 하기. 차 길로 굴러간 공을 잡으려다 자동차에 치일 수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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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책, 빨간 사자 차탈때 조심조심 안전벨트를 매요